선 누구? Y는 0이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X축이 정근선이죠. 그러니까 얘 왼쪽 거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 오른쪽은 감소함수입니다. 요것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럼 그러니까 얘네들이 평행이동하면 다 같이 평행이동하는거요 정의역도 평행이동, Y축도 평행이동, 뭐 공역도 평행이동, 전부 다평행이동하는거예요 정근선도 평행이동 자, 문항을 벗기고, 전 대표 형 위주로 건드려 드릴 겁니다. 네. 나머지는 내가좀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한번 하면 보세요. 자, 지수함수죠. 기본적인 지수함수. 점근선은 x축 y는 0이 맞고요. 0,1 지나는 거 맞고요. 아무 변동 없으면 1, 2, 3분면 지나는 것도 맞고요. a가 1보다 클 때만 증가함수겠죠. 틀렸어요. 치역은 y는 0보다 크다. 맞지요. 4번, 4번이요. 네. 됐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증가함수라는 뜻입니다. 증가 이렇게 응. 묻는 거예요. 다음 얘를 응. y축에 대칭이동했어. y축에 대칭이동하면 x 대신 뭘 대입해야 돼? x의 보호가 바뀌지. 응.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으니 x 대신 x 마이너스 응. 4를 대입해야지.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으니 y 대신 y 마이너스 5를 대입해야지. 응. 그럼 만든 거지, y는. 대칭이동을 하 했으니까 a에 마이너스 x인데 x자리에 괄호하고 들어오고요. Y에 지금 Y-5가 이쪽 넘어와서 플러스 5 되겠죠? 네. 얘가 어디를 지낸다고? 2,11 그럼 11은 <웃음> A에 마이너스 2-4에 플러스 5 <웃음> A제곱 플러스 5가 얼마? 11 A제곱은 6 맞아요? 네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어허 여기가 플러스겠죠? 넘어오면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기도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여서 넘어가서 16 그러므로 a는 4입니다 천천히 풀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 이걸로 나타내는 거야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아 엄마 세상에 그럼 요 길이가 필요하지? 네. 어쨌든 d-b 곱하기 c-a가 답이야 근데 b랑 a가 어떤 거야? 같은 거고 맞지? 네.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가 c잖아요. 네. 그러면 c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나오는 게 e의 c제곱이겠죠. 네. 그럼 a는 e의 b제곱이죠. 네. d를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지. 얘랑 d가 같은 거잖아요. 얘가 d죠. 네. 뭐 여러가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c는 b를 집어넣은 e의 b제곱이 c죠. 맞죠? 네. D는 이거고 A는 이의 B제곱이고 네. B에 대해서 뭐 나온 게 없네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음, D 대신 예를 써도 좋고 C A C가 B를 넣은 거고 어, A는 아우 어, 스토리 이렇게 되겠다 미안해 A는 얼마야? 0,1이지 1, 1, 1. 1 맞지? 네. 그럼 B는 1이지? 네. B가 1이면 들어갔으니까 C는 뭐야? 음. 2 C가 2면 또 어디서 봐야 돼? 얘가 2지 네. 얘가 2면 여기 얼마야? 4지 네. 그렇게 값을 구해야지. 지워볼게요. 다시 여기 a 자리가 1 그러면 여기 1 1이 들어갔으면 여기 2 네. 2가 여기, 여기가 2 그래서 여기 얼마? 4 그래서 쭉쭉 여기 얼마? 4. 4 그럼 여기가 얼마야? 3 여기 있는 1 넓이 3 이런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잘해야 돼요. 밑이 2로 다 맞춰진다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네. 2의 세제곱에 4분의 1제곱 2의 4제곱에 3분의 1제곱 2의 5제곱에 5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2의 4분의 3제곱 2의 3분의 4제곱 2의, 3분의 4제곱. 2의 1제곱 이는 증가하기 네. 때문에 클수록 크겠죠 네. C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아, sorry B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C고요 제일 작은 건 A입니다 괜찮아? 이거 유형 몇 개니? 네, 음. 자 얘의 역함수 GA가 얘야 역함수를 안 만드는 게 상책이라고 했는데 로그함수랑 지수함수는 호환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안해잖아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는 y는 로그 3분의 1의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는 3만큼 y 축은로 2만큼 평행이 이동한 거야. 근데 이렇게 바꾸느니 이걸 보면 해석되잖아. f에다가 2를 넣으면 누가 나온다? a. 얘 때문에, f에 뭘뭐 넣으면? b를 넣으면 12가 나온다. 여기 수기 때문에. 2를 네. 집어넣으면 얘가 4고요. 얘가 12가 되려면 얘가 9가 돼야 되니까 9가 되려면 a는, x는 0입니다. 오케이? 네. 괜찮아? 네. 누가? 이 b가 0인 거예요. b가 b가 0. 그럼 a 플러스 b는 4 나오겠죠. 이 그림,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죠. 그냥 감소해요. 대칭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냥 감소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네. 1까지. 근데, 이런 문제가 잘안 나오는 게 이게 증가 아니면 감소잖 네. 변하지 않지. 절대값 안씌었으니까 네. 네. 변하지가 않아. 그러면 은둘다 라고 보고 큰 놈이 크고 작은 놈이 작은 거야. 네.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은 2, 0 되고요. 1 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7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하은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요 앞에 6번까지 일단 정리해주세요, 기본적으로. 네. 자, 이제, 네. 이제부터는 이제 뭐 특정 유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을 하자는 거야. 뭐가 반복적으로 보이거든요.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긴 한데. 얘는 지금 3의 x제곱이 반복적으로 보여요. t로 치환할게요. 그럼 얘 자체에 t로 치환했으니까 얘 라는 거는 항상 0보다 크단 말이지 네 그럼 얘를 보면 y는 3t t제곱이야 그리고 t는 3의 x제곱이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크갓에 x 작갓에 1이지 나는 지금 누구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y 네. 근데 x의 범위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 구하면 t의 최대 최소가 나오겠지 네.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x가 마이너스 1과 1 언제 최대야? 1일 때3 언제 최대야? 마이너스 1일 때 3분의 1이 값이 누구? t가 3과 3분의 1인거지 네. 이해그 드리면 아보리아 위보리아 위로 볼록한 그래프 축이 어딘데? t는 2분의 3 2분의 3은 3분의 1이 여기쯤 있고요얘일 1.5니까 3은 더 멀리 있겠죠? 네. 그럼 3일 때 최소고 2분의 3일 때 최대 네 2분의 3을 넣으면 2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최대는 4분의 9 최소는 3을 넣으면 9 마이너스 9 0입니다 더하기 0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언제 최대야? 2분의 3일 때가 아니야 t가 2분의 3일 때지 네. t가 2분의 3일 려면 x는 얼마야? 이렇게 되는거고 언제 최소야? t가 3일 때 t가 3일 려면 x가 얼마야? 한번더 가겠습니다. 얘는 위에 이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y는 1 2분의 1의 t제곱인데 t는 x제곱-2x 플러스 3이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니까 나는 t의 범위가 필요해. y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2차니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축이 어는데 x가 얼마일 때 1. 2는 여기고 마이너스 1은 여기쯤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고 1일 때 최소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어서 최대 6이야. 누가? t가 언제 최소 1일 때1 집어넣으면 최소 얼마? 2 그럼 얘 그래프는 증가하는 그래프고 2고 6이지 t가 1인거야 t가 2이려면 실제로는 x는 1이었던거고 t가 6이려면 x는 실제로 마이너스 1이었던거지 오케이 그럼 6을 집어넣으면 이거 증가가 아니잖아. 이 감소잖아. 이놈을 시키더라. 감소잖아. 그러면 2,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최대 6을 집어넣으면 64분의 1이 최소 또 최대로 최소를 나눠라. 4분의 1 곱하기 나누기 64분의 1 즉, 4분의 1 곱하기 64 답은 16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도 정리 부탁드려요. 자, 이형9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차잘 들어야 돼. 내가 오늘 지수 함수를 다 하면 너희는 목요일까지 다 풀어야 돼. 뭔 일인지 알았니? 목요일날 로그 함수 하겠지. 응. 그러면 두 개가 묶여서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지수 로그 함수를 다 끝내달라고. 일주일에 두 단원씩인 거야. 네. 오케이. 자갑시다 이거 볼게요. 얘가 이거 요 이거, 요거야. 어, FX 하기 GX니까. 2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x제곱이지 네. 더하기 4의 최솟값이야 얘 양수고 얘 양수지 네.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 곱하면 1 더하기 4 맞나요? 네.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한 겁니다 네.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저게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거든 네. 얘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의해서 이거면 항상 최솟값이 1이에요 2에요 2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표현하죠. a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4의 x제곱 플러스 4의 x제곱 분의 4의 3제곱이거든 그럼 크거나 같아두 배로 곱하면 4의 3제곱 이렇게 되거든 네. 이 값이 이 안에 2의 6제곱이니까 2의 3제곱으로 나올 거라 16될 거고요 네. 그럼 얘는 언제 최소라고 둘이 뭐할 때? 그 같을 때 그럼 둘이 같으려면 4의 x제곱이 4의 x제곱 분의 64니까 4의 X제곱의 제곱이 64여서 4의 X제곱이 8 2의 2X제곱이 2의 세제곱이니까 2분의 3일 때 최소값 16을 한다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쪽도 볼게. 얘도 가만히 보면 지금 어, 얘가 공통인 거야. 얘가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뒤에 놈은 A의 2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라고. 그러면 생각해라. 우리 이거 기억하지? x 플러스 x 분의 1이랑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 얘는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잖아. 같은 거야. 얘가 뭐야? x의 1제곱이고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도 보면 3의 x 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 제곱을 t로 치환하면 9의 x 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 제곱은 t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오케이? 근데 얘를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고 이렇게. 산술기하에 의해서. 산술기하에 의해서 범위가 생긴다고. 그럼 y는 6t t제곱 플러스 2. 네. 즉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 네. t의 범위는 2, 이상 아래로 블록한, s o r 위로 블록한 그래프 축이 어딘데? t가 얼마일 때? 3일 때. 근데 나는 2부터 잖아요. 네.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최대값은 3에서 같죠. 마이너스 9 플러스 18 플러스 2, 11. 어렵다, 이거. 정리하셔요. 자, 이제부터 지수 방정식,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문제 푸는 방법들인데, 위치 일단, 이거 형태 이런 거죠. 야, A의 fx제곱이랑 A의 gx제곱이 같으려야, 같아야 같 돼. 첫 번째야, 생각을 하자. 일단 fx랑 gx가 뭐 하면 돼? 같으면 돼. 두 번째는 A가 1이면 돼. 오케이. Okay. 근데 문제에서 1이 아닌, 밑이 1이 아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A의 fx제곱이랑 B의 fx제곱이 같아야 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fx가 0이면 돼. 두 번째는 당연히 A와 B가 같으면 되겠죠. 근데 서로 다른 이란 말이 들어가면 뭐안될 거니까. 세 번째, A의 x제곱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얘를 또 치환해서 풉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A, 이게 이때 X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 네. T는 뭐가 되냐면 a 알파 제곱 또는 A의 베타 제곱이 되는데 얘네들을 뭔가 연산하려면 둘을 곱하는 수밖에 없죠 음. 그래서 T의 두 근의 곱은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어서 거기에 뭐가 숨어있어? X의 두 근의 합이 숨어있다고 네. 오케이 예전에는 이이 개념 자체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아요. 3으로 맞춰지죠? 3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될 거고요. 곱하기 3의 3x제곱이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가 뭐가 되면 돼? 2분의 1 마이너스 1을 곱하면서 이항하겠습니다. 4x제곱 마이너스 6x 맞지? 마이너스 1을 곱하면서 2x이 플러스 1은요. 이 녀석의 두근의 합은 이두 분의 압, x의 두 분의 압, 여기서 보는 거죠? 네. 2분의 3이죠? 네. 얘는 3의 x제곱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3의 2x제곱이죠? 네. 괜찮니? 그러니까 t제곱이고, 얘는 t 세제곱이고 얘는 9가 앞으로 나오면서 90t 되겠죠? 네. 그러니까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t제곱, 3제곱 마이너스 90t가 0 t로 묶여요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0t는 90, 90은 0 인수분해 되네요 t 플러스 10에 t 마이너스9요 네. 그럼 t가 나올 수 있는 건0 또는 마이너스 10 또는 9인데 치환하면 0보다 커지기 때문에 9밖에 없어요 3의 x제곱이 9이기 때문에 x는 얼마? 2 개가 알파입니다 2의 2제곱을 구하라 4 정리해 주세요 네. 오, 옆 페이지는 유형이 3개네 가자 반복되는 거 맞죠? 네 3의 x제곱을 t로 치면 하겠습니다 너 거기 잘안 보이면 일로 오면 되지 않니? t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곱해져요 앞에 네. 12t 플러스 27은 0 맞지? 네. 자, 근데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t가 3의 알파제곱 또는 3의 베타제곱이니까 네. t의 두근의 곱인 3의 알파제곱 곱하기 3의 베타제곱은 27이거든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제곱이 27이니까 3으로 구할 수가 있어 얘는 풀리긴 풀려 3과 9로 되기 때문에 알파 1 베타 2 이렇게 나와서 풀리긴 할 건데 숫자가 들어온 경우 안 풀릴 수 있잖아 어? 그래서 이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가 그런 문제거든요 얘를 이렇게 두면 얘는 2의 x제곱이 t잖아. 네. 그러니까 t는 2의 알파 또는 2의 베타거든. 네. 두 근의 이거잖아요. 네. 이 각각의 그을 ab라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묻는 거야. t의 두 근이 ab일 때. 그럼 합의 제곱 마이너스 곱의 두배할거 아니야, t의. 네. 맞니? 네. 그럼 얘가 지금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2이기 때문에 t가 풀리긴 해, 3과 4로. 근데 2의 x제곱이 3인 거 어떻게 풀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넣으면 얘가 7이고 얘가 10이 이렇게 계산될 거고요. 네. 얘도 보면 두 근이 3의 알파, 3의 베타를 곱하는 게 바로 두 근의 곱인 마이너스 K거든. 네. 근데 얘가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지. 음. 괜찮니? 그 다음 327번도 보면 이 둘이 같아야 되는데 지수가 같죠? 네. 그러면 X 플러스 1, 지수가 뭐거나 0이거나 밑에 있는 x 플러스 7이 뭐랑 같으면 돼? 4랑 같으면 돼. 그럼 이것서 응.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3. 응. 이 조건 다 만족하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응. 여기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2의 x제곱이랑 2의 y제곱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네. 그럼 얘를 라지 x, 얘를 라지 y라고 해볼게요. 우리는 응. x 더하기 2y가 26, 2x 빼기 y가 7. 연방하면 xy 나오겠죠? 네. 괜찮니? 네. 그냥 더 해버릴게요. 그럼 3x 더하기 y가 33이고 2x 기 y가 7이니까 또더 가면 5x가 10이어서 x는 2구요 x가 2면 y는? 3x 어? 플러스 y 33 33이야? 네. 7이고 40이네 네. 8이네 이가 8이면 9네요 네. 그러면 얘가 2의 x제곱이고 얘가 3, 2의 3의 y제곱 3의 y제곱이니까 x는 3, y는 2,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음, 네. 정리하시죠 뭐 크게 어렵게 보지 말고 증감에 따라서만 생각하면 되는데 위치 3이잖아 네. 그러면은 3의 2분의 이렇게 나가면 되지 네. 근데 위치 1보다 작죠 네. 부동의 방향은 바꿔줍니다 4x 플러스 2 마이너스 x는 5x 마이너스 2, x 커, 마이너스 5분의 2 음. 얘도 뭐가 반복적으로 보이는데 2분의 1의 x제곱이 반복적으로 보여요 t로 치환하면 0보다 커집니다 네. 얘는 t제곱 마이너스 얘 곱해지면 10t 플러스 16 자가 0 t는 8하고 2죠 네. t가 2분의 1의 x제곱이기 때문에 2하고 8 맞지? 네. 그럼 얘도 2의 마이너스 x로 보면 2에 1, 2에 3이니까 1,x.마3 마 그러니까 3이지 x는 마3과 마1 오케이 부등호 방향 뒤집어지는 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위치 1보다 작으면 부등호의 방향을 어떻게 한다? 바꿔줘라 자, 얘를 풀래요 어, 그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위치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341번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조금만 풀어봅시다 x가 1보다 크다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2x가 6이니까 x는 3 이상 얘네들의 공통은 그냥 얘입니다 두 번째 x가 1과 0 사이에 있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면 x는 3보다 작다가 나올 겁니다 네. 얘네들의 공통은 얘예요 네. 맞지? 그럼 x가 1이면 성립하죠. 네. x가 1임도 봐야 돼요. 1을 안, 안 봤으니까. 1을 넣었더니 1의 0제곱 1의 4제곱. 맞잖아. 이도 맞죠. 네. 이거를 맞춰주면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며 네. 또는 x는 3 이상이다. 자 얘도 보고 했습니다 이렇게죠 거이세개니까 이렇게 봐야 돼 양끝에 하면 안돼 네. 그럼 얘는 2의 x제곱이 공통으로 보이잖아요 네. 얘도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2의 x제곱 분의 요 2를 곱해버릴 거니까 1 2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봐야돼 네. 요거는 2의 x제곱 분모의 2의 2x제곱 분의 8 괜찮니? 네. 그냥 2x제곱 그냥 곱해도 되거든요 네. 뭐아니면 맞춰도 되죠 이건 2에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봐도 되니까 마이너스 x x 이렇게 봐도 되고 이게 2에 네. 세제곱이니까 x 네. 3, 음, 마이너스 2x 빛이 2잖아 다 네. 괜찮니? 네. 어. 그럼 맨위에거 2x 1 여기는 3x 3 여기에 의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1. 그래서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예죠. 네. 오케이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랑 이거랑 근데 얘도 보면 지금 2 x 제곱이 반복적으로 보이나요? 네.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가 0보다 큰 거거든요 네. 그림 그려서 확인합니다 모든 실수긴 하지만 범위가 있어서 항상 성립 조건으로 풀지 못해요 네. t가 얼마일 때 네. 1일 때 그럼 얘가 0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프는 실제로 여기서부터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0보다 위에 있으려면 여기서 0보다 커지면 되죠 네. 1일 때 만족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1을 넣어서 1 빼기 2 더하기 k가 0보다 크면 되네요 네. k는 크면 돼 얼마? 1보다. 음. 정수키의 최소값은 음. 2예요 제가 반감기라고 하는 문제인데, 문장제죠, 이거. 네. 자, 문장제는 이거. 너희 극복 못하면 너희 문해력에 문제 있다라고 볼 거야. 50년이 지나을 때마다 반씩 감소해. 네. 그럼 여기서 일로 반 감소할 건데, 봐봐. 얘는 네. 반씩 감소해. 그럼 얼마가 돼? 네. 그 다음은. 네. 그 다음은. 네. 이런 식이지. 네. 그러면, 2에다가 이에 2분의 1에 몇 제곱을 해야 4분의 1 이하가 됩니까? 이 얘기지. 다 2로 맞춰지니까, 얘는 2의 10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작거나 같애 2의 마이너스 2제곱. 10 마이너스 X가 작거나 같애 마이너스 2보다 X는 12 이상. 그치? 그럼 최소 몇 년? 12. 아니야. 한번갈 때마다 50년이다. 50, 12번만 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600년. 600년. 오케이? 네. 4분의 1 이하가 아니라 4분의 1로 이렇게 는, 는, 는, 는. 그래서 x는 1 0 x번인 거야, x번. 저 횟수가. 알겠지? 네. 너 알겠니? 저기요? 고개를 끄덕이던가 뭘 해? 목소리 안 들려도 마이크 꺼놔서 네 뭐하고 있는 거야? 시선을 얼마나 뺏어야 돼? 정리하셔요? 네